수원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일행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We will soon be arriving at 하나 말씀드립니다. 우리 여자는 독산역 전차선 자구원을 통과하는 관계로 정시보다 약 14분 늦게 수원역에 도착합니다. 열차가 정시에 도착되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원역 내리실문은 진행방향 왼쪽입니다. 감사합니다.